와우, wow. so good. 자, 그래요 여러분들 왔습니다. 우리 왔어요. 이렇게 바로 한다고뭐할게 <웃음> 없잖아요. <웃음> Yeah, I made it. 아, 여러분들 진짜 드디어 끝났네요. 드디어 끝났어요, 진짜로. 아, 이걸 하네, <웃음> 이걸 끝내네. 야, 아 감사해요, 진짜로. 울컥합니다, 진짜 울컥해요 그 수많은 과정들이 좀 스쳐 지나가면서 울컥해요, 정말 yeah. 많은 댓글들이 So proud of you 댓글들 은 너무 많아요 아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, 정말 사실 제가 이렇게 무대를 할수 있었던 건다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죠 말입니다 그거는 팩트이고 <웃음> 네. You killed it <웃음> 와, 근데 지금 얼마나 공연했지? 거의 한 러닝타임이 아마 1시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거의 1시간 조금 넘어, 넘은 러닝타임이었는데 야 이건 진짜 처음에는 사실 혼자 할수 있을까 싶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하루에 정말 거의 한 6시간씩 계속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무대고 이거 사실 BTS 제이오고 그랬어도 팀이름에 먹칠도 하면 안 되니까 큰그 무대에서 어디서 킁킁 소리가 들리지? <웃음> 어디서 킁킁 <킹킹> 소리가 들려요. <웃음> 아, 기침 참게. <참깨>, <웃음> 새로운 제긴도 박수하겠습니다. 뿅 하고 나타나세요. 이쪽 있죠? 너 어디 쪽? 어디가 편해 너는? 왼쪽에? 여러분들 지민이가 왔습니다. 지민이가. 지민! 나는 왜 이렇게 얘가 멋있게 하고 가지 나도. 이건 셀럽으로 가겠지. 아, <웃음>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. 여튼 아 진짜 이건 사실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고. 진짜 정말 많이 그 정말 많이 이 시카와가지고 고 연습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 지민이가 오자마자. 웃음꽃이 제가 <웃음> 거의 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네. 정말 큰 힘이 됐고, 도움이 됐고, 진짜 모르겠어요.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, 이먼 길까지 와줘가지고, 이렇게 응원해주고. 재밌었어, 엄청 재밌었어. 아, 진짜로? 끝났어. 난 진짜. 뭐... 끝났어, 진짜. 다른 사람들 공연 어떻게 해? <웃음> BTS 공연보다 더 멋있었어. 누가 <웃음> 아, <웃음> <왜 늘어난 거야? 웃음> BTS 공연 짱이지. 야,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이이 며칠 동안 며칠이 나한 이틀 됐냐 지금? 알고. 너 뭐, 29일 어. 나왔지. 저요? 응. 네, 그치. 맞아요, 맞아요. 아, 어, 어, 30일. 어 30일. 30일. 아, 30일. 30일. 아, 30일. 아니야? 아, 30일 나왔구나. 어. <웃음> 이렇게 와가지고. 지민이,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막 시, 식욕도 없었고, 뭔가 많이 안 먹고 막 이랬는데, 처음으로 지민이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, 이 호텔 방에서 밥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, 이 뭔가 이 멤버와 이 친구가 주는 이 안정감과 이런 게 너무나도 큰 거죠, 어떻게 보면. 진짜, 아, 막, 밥이 그냥. 밥을. <웃음> 그 순두부 뭐야, 찌개를. 제가 좀 맛있게 먹잖아요. <웃음> 제가 괜히 지금 이렇게 살찐 게아니요 웃음, <웃음> 웃으면 앞에 안 보여요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너무 그만큼, 어, 너무 나를 릴렉스를 시켜준 친구고, 정말, 어, 너무너무... 너무 너무, 모르겠어요.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 고생했어요. 이먹이가지 오기가 힘들더라고 아니, 형이 너무 피폐하더라고요. 내가 보자고하는데 음. 형이 고생을 너무 <웃음> 한두달 동안 너무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안죽갔지 불도 안 켜고 어두컴컴해가지고 <웃음> 저도 어두운 거 좋아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<웃음> 나 거의 암흑색이었잖아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아, 이 형이 말,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네죽했어 <웃음> 진짜 하다가 이제 오늘 공연 보는데 기절할 뻔했지 아 진짜 멋있더라 진짜 진짜로? 응 진짜 멋있었어 끝났어 아, 나 진짜 내가 공연하면서 너 오른쪽 사이드에서 봤잖아. 근데 네. 하는데 계속 보이는 거야. 네. 그래서 네. 근데, 아! 아! 근데 네가 또여 이러니까 막막더 약간 텐션이 없대잖아 아, 그래요? 어, 네가 막막 막 죽었어, 죽었어. 진짜 말했는데. 형다 잘했는데. 응, 응. 라이브 잘했고 라이브 진짜. 괜찮아. 춤도 그냥 욕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. <웃음> 너무 멋있어 아,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? <웃음> 어, 진짜 끝났어 아, 우리 멤버들 다 와서 봤어야 했는데 다 배워야 돼 이거 이거는 진짜 배워야 돼아 네, 진짜 아. <웃음> 뭐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,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집이니까 계속 이제 막 뭐, 너무 칭찬을 해주니까 아니, 뭐, 이, 이게 칭찬이 아니라 냉정하게 진짜 공연의 퀄리티가 너무 높으니까 뭐 <웃음> 진짜 오늘은 팬으로서 봤어 아 어, 진짜 <웃음> 아니, 이렇게까지 막 칭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음. 아 그냥 진짜 멋있었어 와. 끝났어 내려오자마자 네가 막, 막 이렇게 해줬는데 야지 <웃음> 멤버 칭찬이 제일 좋더라 아 이게 빈말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진짜 <웃음> 너무 좋아하게 하려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멤버 진짜 제일 좋아 진짜 아 와, 진짜 너무 재밌었다 아, 진짜? 이게 진짜 술 생각도 안 나고, 응, 응. 그걸 춤추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도 있었어요. 여기 뭐 있어? 이러면서 <웃음> 블루사인은 응. 안 했잖아요. 어, 블루사인은 안 부르세요. 어. 아, 이거, 이거 왜안 하지? 이러면서. 어, 안 한, 불러지, 한국 안 부르니까 아시는 거예요. 오늘도 한 시간 다 지나가 있고. 응. 아, 진짜 잘하더라. 응, 여기 응.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, 응. 이러지 싶을 정도로 기분이. 이랬다가 막 웃다가 아, 이랬다가 이제 엄청 기분이 다이나믹했던 거 어, 같아요 나 진짜 요, 지, 요즘 기분은 정말 롤러코스터예요롤러코스터 정말 너, 엄청 예민한 게 느껴지니까 어. 내가 대기실에 나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뭐 웃음꽃이 폈던데 그냥 그냥 막 안에서 웃고 있더라, 여기서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이거 진짜 나 너한테 진짜 오자마자 문자까지 했었잖아 진짜로 이 도움이 정말 컸고 뭐냐 난, 난 진짜 거의, 과정 속에서 정말, 하, 너 와서 느꼈다시피 정말, 암흑의 세계였는데, 너가 내 불빛이 되어줬더라. 피. 아이고, 제이호! 이런데 빛이. 찜이다 <웃음> 아,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런 소리를 할수 있는구나. 너 나의 불빛. 아 진짜 불빛이었어, 진짜. 아니, 나 암흑색이었잖아, 정말. 아, 어. 어, <웃음> 암흑색이었잖아, 완전 흑색으로 뭐, 들어오는데. 근데 외롭고 외롭겠더라고요 이게 하도 우리가 오랫동안 단체로만 했잖아요 그 형이 이번에 처음 이런 거를 해본 거고 시도를 해본 건데 난 못하겠는데 해야지 안 해? 왜안 해? 해? 안 해? 안해안 <웃음> 해? 응? 라이 하고 못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 와 진짜 멋있어 <웃음> 그거 봤어요 여러분? 다이너마이트? 우리 춤 그걸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<웃음> 왜, 왜, 왜 이렇게 춤 멋있어?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아니야. <웃음> 멤버 컴포 받았어야 했는데 멤버 컴폼 남았어 원곡자들한테 컴폼도안 받고 말도 없이 안무 받고이 말이 돼요 이게? 스페셜하게 한 거죠. <웃음> 스페셜하게 당황하게 오랜만에 저스트 댄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나만 춤다 기억해 봐 <웃음> 이 이거, 이거 보고 싶었는데 형 그거죠? 이거뺄때 빼야 된다고 했던 게그두 어, 번째 것 맞죠? 맞아, 확실히 덜어내야지. 아딱 봤을 때아 여기 뺐구나. 어나 그거 쳤습니다 죽었을 거아그 다음에 치킨 두들수 빼야 됐어야지고아 힘들 것같던데딱 음. 보는데 아 이건 진짜 힘들 것 같다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치밀하게 했어. 그러니까 라이브도 그렇고 어, 내가 형이 <웃음> 연습을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을 했대요 맨날. 음. 그 스태프분들도 나한테 응. 음. 호비가 아니라 희망이가 아니라 절망이라고 <웃음> 너무 블랙하니까 나 이거 할수 있을까? 좀알면서나 못할 것 같은데 맨날 나 <웃음> 진짜 이거 왜 했을까? 이러면서 걱정을 너무,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마음 너무 아파하실까 봐 정말 <웃음> 말도 안돼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해가지고 <웃음> 그냥, 그냥 콘서트 해놓고 <웃음> 못할 것 같다고 뭐다 뭐 해놓고 뭐 <웃음> 그냥 바로? <웃음> 와 진짜 치밀하게 했어 진짜 멋있다 라이브 뺄때 확실히 다 빼고 <웃음> 아, 춤출 진짜. 때, 덜어낼 때 뭐. 쩔었어 진짜? 뭐할 말이 없다 잘했어 고생했어 난 몰랐는데 내가 아9곡을 했더라고 나 진짜 몰랐어, 나열 15곡인 줄 알았어 근데 공연을 보는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어 아, 진짜로? 음, 한 30분 봤다 했는데 아, 매, 내가 멘트를 생각하고. 안 했으니까 음. 멘트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달렸어 근데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음악을 들어들어 오는 사람들인데 난 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. 응. 이렇게 운동 신경이 이 형이 없거든요 아예 나 혼자 아예. 없지, 나 아예 운동 못 하잖아 왜, 왜 춤은 출 때면 괜찮냐는 거지 이제 지칠 때면 때는... <웃음> 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지 <웃음> 그 옆에서 같이 온 형이, 음. 뭐야 뭐, 운동을 한 건가? 왜 체력이 저렇게 좋지를? 아니야, 참고 하는 거지. <웃음> 진짜 참고 하는 거지. 아, 진짜 끝났어. 아... 이제 뭐, 우리거 해야지. 10월. 주... 지이의 고향에서. 죽었다, 다. <웃음> 맞아. <웃음> 연습, 연습 엄청 해야지. 응? 시작하자 연습 시작하자. 나는 지 내가 또 지, 지민이 거 개인 하면은 내가 진짜 바로 달려갈게. 알래스카에서 할 거야. 끝막 <웃음> <웃음> 이런데서 <웃음> 와야 돼요. <웃음> 누구보다 빠르게 갈게. 남극 이런데 살 거니까. 여기 어디를 가지? 니가 가는 거이야 아니면은 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막 알겠죠? 알겠어. <웃음> 왜? 멋지게 해, 진짜. 어 요즘 작업도 열심히 하더만. 열심히나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 저도... 너그당좀 알려줘 저는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음. 그냥 작업해보고 <웃음> 작업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음. 맛있는 거 먹고 음. 잘 자고 음. 이게 거의 약간 패턴이 비슷하게 계속 음. 온거 같아요 그래한한두달 음. 동안 계속 이렇게 음. 지내고 있다가 호비 형 공연, 제가 호비 형 공연을 음. 어떻게 오게 됐냐면 사실 이제 음. 다른 멤버들도 다 오고 싶었을 텐데 음. 우리 저번에 그 미국에서 형이 한번 자기 만든 노래 있다고 들려준 적이 있어요 음. 그거 듣고 이제 <웃음> 아씨 이건 가야 되겠다 배가수에서응 네. 아, 그때, 그때, 그때, 그때 들려주고 음. 그리고 방피 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형이, 아 이건 가야 된다 재밌을 줄 알았는데 진짜 재밌었고 <웃음> 나도 막 너무 더 잘하고 싶고 막 보는데 막 어떻게 이 형을 어떻게 이영한테 장난치지 이러다가 보고 좀 있었습니다 여운이 좀 오래가는 여운이 가는 공연이 멋진 공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운이 마구 남아서 최고였어 끝났어 진짜 멋있어 어쨌 <웃음> 사실 이게 바로 와서 좀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고 <웃음> 싶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기 음. 때문에 그리고 지, 저는 사실 이 무대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부분밖에 안 보이는데 지민이는 또 오른쪽 위 스테이지 위에 있는 음. 그 거기서 왔는데 지민이가 저,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진짜. 진짜 많이 왔어 진짜 많이 왔고 저도 아미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고마웠고 어, 진짜. 너무 즐겨주고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. 음. 그리고 이공연장이 아닌 곳에도 다서 있어. 었 아, 진짜. 진짜. 고맙고 전화짜 진짜. 진 전화... 내 거야? 내 <웃음> 네 거야? 응진 네 거야 전화짜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아 진짜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키게 진짜. 라이브로 와서 오자마자 키게 된 거고 그리고 아미가 또, 또 지민이 이제 지민이에 대한 고마움을 또 너무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라이브 켜가지고 아미 음. 여러분들이 며칠 전부터 여기 있었대요 어 아, 그니까요 아나 진짜 여 일단 너무 좋은 경험을 한것 같고 <웃음> 야, 확실히 도전하는 거 자체는 정말 재밌는 것 같기는 해. 요 진짜 멋있었어. 응. 아, 이형 이걸로 투어 돌아오면 될것 같은데? 아유, 어떻게. 그치? <웃음> 아유, 어떻게 놉니까? 네? 호비 집이다 고생했어, 형. 아, 이형 이제 좀잠 좀, 좀 이형 잠도 막못 자고 그랬어요. 맞 그렇죠. 아, 막 잠도 ]구나. 안 자고. 아이 3시간 자고. 먹고. 3시간 자고 깨고, 막 3시간 자고 깨고. 미치겠더라? We 자야 될거 아니에요 밥을먹어야 or an air. I'm jogging. I'm going to go to the hotel. I'm going to go to the hotel. I'm g o 좀 자야 to go t 한국 돌아가서 기회 되면 m going to go to the hotel. 고 m g 고 i 다들 사실 각자 좀 건강하게, 음, 뭔가 뭐 작업도 하고 할 사람들은 그렇게 잘 다들 지내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지민이도 라이브 하면서 어 뭔가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해드리고. 음. 음. 안 그래도 한번 찾아오려고 했는데, 그러니까. 이렇게 또 좋은 또 형이 공연하는 자리에 오게 돼서 음. 같이 또 안부 이렇게 전하게 돼서 또 좋고 응. 아내 신이 그 지민이 올줄 알았으면 다이너마이트 같이 했지 근데 유형이 어제 갑자기 뭐 아이 같이 해야 됐요 춤도 다른데 갑자기 너무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으면 술도 안 먹고 어제 술안 먹었을 텐데 어제 호병없는호비 회식했는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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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딸 멤버들도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형처럼 아, 이렇게 다 공유했으면 좋겠어 <웃음> 가서 보러 가게 난 무조건 가지, 나 부크 응? 부크 부크? <웃음> <웃음> 진짜 아, 배고파 아밥 먹자 응. 여튼 여러분들 너무 뭐 라이브 뷰잉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에 와주신 어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고 왜요? 천몇백만 명인가? 그게 뭐야 형형 형, 오늘 공연 보신 분들이 친... 천 몇백만 명이 어떻게 와? 아 <웃음> 어, 진짜? <웃음> 천 몇백만 <웃음> <웃음> 명? 아니 맞다 육만 명, 7만 명, 8만명 이런 천 몇백만 명이 어떻게? 아아 진짜 니야 아닌가? 만 아니 안 계시구나? 어쨌든 아, 뭐 아, 아, 아닌가? 아, <웃음> 아, 아 진짜야? <진짜예요. 웃음> 왜? 왜? 내가 그랬어요. 아 그래? 응. 네.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셨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<웃음> 이런 좋은 아, <못> 조... <웃음> 그러니까. 좋은 기회 주신 뭐 롤라 팔로자 관계자분들 그리고 열심히 고생해 주신 우리 스태들 그리고 여기 먼 길까지 와준 우리 지민이 아미 어, 아미 그리고 아미 아미는 정말 오프 콜스 하고 어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네 그럼 사랑합니다 한국 조심히 갈게요 한국에서 봐요 여러분들 저도 감사합니다 <웃음> 여러분이 진짜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와 최고 최고 클럽 없어져도 될거 세상에 존재하는 클럽 없어져도 여기만 오면 될거 같아 오케이 okay. 형 보면 자 어떻게 할까 어디마무리 할래? 그런 것도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네, 원래 안녕 끝내지 않았어요 오늘 잘 재우겠습니다 제가 안자면은 후드 후드를 이렇게 재우겠다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love you 진짜, 최고였어요. 여러분. 빠이. 저도 금방 다시 오겠습니다. 안녕, 여러분들. Please, Purple Heart. 자, Purple Heart로 채워주면 딱 끄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고생하셨어요. <웃음> <웃음> 딜레이가, 딜레이가 있어가지고. 생긴다. 어, 생긴다. 생긴다. 이제 생기죠. 생긴다. 해주십니다 Great! 영어, 영어도 영어해요 다다다 영어. yeah. 안녕! 안녕!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사랑해 사랑해요! 사랑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사